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특히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을 빌려 여기저기 사업을 벌려놨는데 금리가 치솟고 원자재값도 오르면서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LH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태를 내걸고 짓던 공공분양 아파트. 전체 612가구 중 85%를 신혼부부 다자녀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을 맡은 중견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LH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린 겁니다. 압류된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 공사비 족족 압류가 걸리자 공사가 멈췄습니다. 발주처인 LH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 공사를 따냈는데 금리가 치솟고 원자재값도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시공 능력 25위인 한신공영의 회사채가 무려 이자 65%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전체 채권 1000억 원중 겨우 2천만 원어치가 한번 그렇게 거래됐고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 부실로 건설사 11곳이 퇴출된 적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국분양아파트 공사 현장 가운데 관찰, 주의, 관리, 경고 사업장은 80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